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어, 바이오가드를 쓰신 지가? 저는 작년 10월부터 해서요 네 지금 딱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양학비를 추천받았다가요 네. 도저히 좀 적응이 안 돼서 다음 제가 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바이오가드에 대해서 네. 알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잘 쓰셨어요? 예, 저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s One is young up here. Young up here. y o u 거의 하루도 e r e How 도 o you do? 어 o w do you do? What do you do? Young up here. 바람이 계속 들어가니까. e Young up here. Young up h 이 r e Young up h e r 또, 입이 벌어지면 그 입으로 또 그 바람이 확 세지가 <웃음> 어. 그런 것 때문에 뭐 전혀 적응을 네, 하루 만에 없... 포기하고 네. 네. 그 양악기 쓸 정도로 무읍증이 심했나 봐요. 네, 굉장히 심했고요. 네.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네. 그 개운한 감이 전혀 없었고 두통. 오통에 예, 두통도 있고 음. 오전 오후 이제 일상생활 할때 어. 계속 꼭 존다든지 음. 일상생활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얼굴이 되게 좋아졌네요 네 어, 이게 바이오과트 덕분인가? 네 상의가 바이오과그러니까 어, <웃음> 어, 아니 얼굴도 깨끗해지고 어, 이게 뭔가 좀 똘망져진 거 같아 그때 좀 이렇게 졸려갖고 막 네. 힘들었던 거 같은데 하루 종일 졸려있는데 어, 어, 어. 네 그런 효과는 제대로 봤는데 네. 한번 왕창 부셔 먹었었죠 예. 네. 그런데 댁님께 <웃음> 어, 이렇게 이제 부서지지 않을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이제 만들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 뭐 100% 부서지지 않는다면 보장은 못해요 워낙 뭐 힘이 세면 장사가 없어요 근데 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을 탄력을 어느정도 둬서 그렇게 전처럼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 느낌은 어땠어요? 어, 이물감 같은 건전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음. 가볍거나 큰, 그런 느낌. 목 보신도 도라는 거. 네. 그래. 이 제품 좀 마음에 들어요? 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양압기 저거 가지고 생하지 마시고 음. 여기 오셔서 바이오가드로 음. 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어. 음. 네. 고맙습니다. 네. 네.